모니를 추가한 22년형 더뉴 K3 차량입니다 100km를 갓 넘는 따끈따끈한 신차인데요 주차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조금은 안심할 수 있도록 순정 전방센서를 장착하는 케이스입니다 해당 차량은 선택사양인 10.25인치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DM8.25인치 옵션과 마찬가지로 전방센서 사용 시 대화면을 통한 센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기본 파인치 모니터 사양은 계기판 연동만 지원하니 참고 바랍니다. 준비한 제품들의 모습입니다. 전방센서의 경우 작업할 차종에 맞게 센서 형태 및 컬러를 확인해야 하는 만큼 차대번호가 꼭 필요합니다. 전방센서 전용 스위치 어셈블리의 모습입니다. 케이스리는 출고 사양에 따라 적용할 부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외 순정 하네스와 순정 방수 커넥터의 모습이있고요 신규로 추가되는 배선은 사전에 미리 제작해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센서 홀더인데요 홀더를 사용하면 센서를 튼튼하게 고정할 수 있으며 좌우 센서 교체가 필요할 경우 간편하게 탈부착할 수 있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범퍼 탈거 전 마스킹을 꼼꼼히 해 차량 흠집을 방지하고요 프론트 범퍼를 탈거합니다 센서 크기에 맞게 홀 가공을 한후 전용 홀더를 범퍼에 부착해줍니다 열 융합을 통해 범퍼와 한몸이 되며 단순히 글루건으로 고정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튼튼하게 센서를 잡아주게 됩니다. 당연히 정비 용의선도 뛰어나고요. 센서까지 장착한 모습입니다. 깔끔하죠? 하네스를 달아줍니다. 신규로 추가되는 배선은 순정 방수 커넥터를 이용해 연결되며 콜게트 튜브로 감싼 후 전기테이프로 마감해 물이나 이물질로부터 배선을 보호하였습니다. 이제 실내작업입니다. 기어봉을 탈거 후 센터 콘솔 스위치 어셈블리를 탈거합니다. 스위치를 신품으로 교체하고요 배터리를 연결 후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전방 센서 스위치 인디케이터에 불이 잘 들어오네요. 달거 역순 조립을 하면 모든 작업은 종료입니다. 잘 작업되었네요. 전차 중앙 우로 계기판과 스피커를 통한 단계별 모니터링을 지원하며 해당 차량의 경우 10인치대 멀티미디어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 우측에 위치한 대화면 모니터로도 센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해당 옵션을 추가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 계기판에서만 센서 모니터링이 가능하죠. 전방 센서 사용을 원치 않을 경우, 콘솔에 위치한 스위치를 이용해 온오프 할수 있습니다.